지문형마우스시연이겠습니다문용 아, 마우스, 문식 마우스인 문식 네. 마우스인 지문식 마우스인 네. 문식마인식마우스마우스마우스스 마우스인 쥐문식 마우문인인문 여기서 지문이식 등록을 합니다. 추가를 누르셔서 아이디는 뭐, 뉴 아이디 뭐유어 31번 되있고 네, 네, 네. 비밀번호는 여기 알고 계신 비밀번호를 등록을 하시고 비밀번호 확인도 다시 거 번에 한번더 등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권한 설정을 하시고 장치 제어 시스템, 녹화 뭐 이런 권한을 어떻게 내가 체크를 해서 주느냐 장치 제어도 마찬가지고 로그인 권한부터 전체적으로 권한을 주고 자, 등록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 여기 보시면 이제 지문을 이렇게 인식을 시킵니다 그럼 인식 과정이 나오고 확인이 다 되면 마지막에 확인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가 검색 권한을 들어간다 그러면 얘를 찍게 되면 뉴 아이디 바로 인식이 돼서 검색을 할수 있게 인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